얼굴 없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화장을 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리뷰할 건 빈티지 의류 구매한 리뷰인데요. 어게인 유즈라는 빈티지 숍에서 쇼핑을 95%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 쇼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뭐 수술 받는 것 때문에 거동이좀 불편한 관계로 한복을 입지 않고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니트 종류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옷 정리를 예전에 많이 했어서 가지고 있는 니트 종류수가 얼마 없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막 입을 수 있는 니트류를 좀살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어... 제가 구입한 의류수는총 12가지고요.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하나씩 까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이거고요. 핸드메이드 스웨터래요. 원가는 19,000원에 팔리던 거였는데 할인이 95% 들어가서 900원에 구입했습니다. 까볼게요 되게 거칠거칠한 촉감이고요.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조금 조직이 규칙 있게 짜인 것 같은데 진짜 핸드메이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뒤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 약간 울 샴푸 냄새 같은 게좀 나네요. 제가 되게 중시하는 게이 안에 섬유 혼용유를 되게 중시하는데 얘 지금 태그가 없어요. 태그가 일단 없고요. 제가 못 봤었나봐요. 그리고 여기 몸, 목 안쪽에 이염이 좀 있네요. 약간 커피 같은 거 묻은 거 같은 이염이 있어요. 이거는 세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소재가 아크릴인 것 같아요. 합성섬유 같아요. 좀 되게 까끌까끌하거든요. 입어볼게요. 데일리로 무난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웨터인 것 같아요. 손으로 만졌었을 때보다는 속에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많이 까끌거리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손매도 목 길이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안에 이염 있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다음 옷 보러 갈게요. 다음 옷은 이거 스커트거든요. 약간 긴 스커트인데 겨울에 바지 위에 입으면 방한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럴 용도로 샀는데요. 지금 포장 까보기도 전인데 굉장히 얇은 소재라서 이것도 조금 선택 미스인 것 같아요. 어, 원가는 19,000원에 팔리던 거였고 이것도 95% 세일해서 900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L 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허리가 좀 밴드지만 좀큰 감이 있고요. 어, 사진에서는 잘못 봤는데 이렇게 벨트가 같이 돼 있네요. 이것도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게 나요. 아이 약간 일본 전철 타면 나는 그런 구제 향기 약간 그런 향인데 이거. 니트 느낌인데 조금 얇포로만 니트 느낌이에요. 니트 셔츠 느낌. 속에 안감은 이런 얇은 안감인데 이게 렇 비치는 이런 얇은 안감은 고급 안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 옷이 그렇게 고급은 아니라는 거알수 있고요. 속에 태그를 또 한번 봐야겠죠? 웨스터가 66에서 77 L 사이즈고 섬유 혼용률은 폴리에스테로 95에 폴리우레탄 5%예요. 안감딱 보니까 이게 고급 옷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웃음> 허리도 굉장히 크고 한번 여기 위에 바로 입어볼게요. 어, 허리는 고무줄이라 그래도 바지 위에 입으면 어느 정도 걸쳐져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벨트가 있으니까 또 한번 내보아야겠죠? 자, 이렇게 벨트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입으면 은데일리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얇아서 이 니트 소재긴 하지만 보온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절개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벨트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도 옆에 절개선이 있고 가운데도 절개선이 있고 이쪽에도 또 절개선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옷이네요 절개선이 가운데도 왜 있지? 어, 이해는 안가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수, 자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옷일 것 같다. 그리고 니트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샀는데 제 생각보다는 보온성은 좀 떨어지는 니트. 그리고 안감봐서는 그렇게 고급 옷은 아닌 어, 섬유 혼용률도 폴리에스테르가 95. 그렇지만 그냥 겹쳐 입기에는 그냥 무난 무난한 것 같아요. 다음 옷 보겠습니다. 다음 옷은 이거고요. 어스뮤직 에콜로지 사건데 어, 사이트 원래 판매가는 15,000원이고 할인가는 700원으로 샀고요. 여 생긴 니트 셔츠예요. 여기 목에 들어가 있는 이 진주가 포인트 같아서 샀고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요. 약간 보풀감이 있기는 한데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눈에 띄는 오염은 안 보이고요. 이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제가 소재는 그냥 좀 신경을 안 쓰고 샀는데 이것도 소재를 한번 볼게요. 나일론 55%, 아크릴 39%, 모가 6% 들어있네요. 그래도 모가 6% 들어있는 옷이고 M사이즈예요. 입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입었던 스웨터보다 그래도 좀 많이 부들부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양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알, 100 양모는 좀 입으면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서 좀 힘든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7%밖에 안 들어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딱 티셔츠예요. 길이도 팔도 적당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트를 입은 김에 위에 받쳐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종류 갖고 올게요. 요 원피스고요. 이것도 어스뮤직 에콜로지 사 거고 원래 판매가는 이 사이트에서 25,000원에 팔리던 거고 저는 세일가로 1,200원에 사게 됐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겨울 원피스예요. 되게 톡톡한 소재고 체크인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가격 대비해서 싼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XS라는 거 그래서 제 사이즈에 약간 딱 맞을 것 같아서 산 원피스거든요. 길이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무난한 스타일, 그리고 여기 게더처럼 다트가 들어간 거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이즈가 SX 보이시죠? 이런 사이즈를 원했어요딱 맞을 것 같아요. 어, 눈에 띄는 하자는 지금은 안 보이고요. 상이랑 하이 사이에 이 벨트 부분이 따로 지금 절개가 돼서 들어가 있어서 좀 길어 보일 것 같아요. 키가. 그리고 안감은 다우다 안감이네요. 음, 이 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실고리도 들어와 있어요. 실고리 들어있으면 좀 고급 옷인데 폴리에스테르 62, 레이온 35, 폴리우레탄 3%예요. 섬유는 뭐 그냥 그런데? 네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봉제는 깔끔하게 잘된 옷인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저한테 아주 딱 맞아요. 꼭 맞아요. 이러고 찾기 쉽지 않은데 어, 가슴 부분도 아주 딱 맞고 허리 부분도 아주 딱 맞습니다. 남는 거 없이 남는 거 남는 거 없는 거 보이시죠? 저 저한테 이렇게 딱 맞는 옷 되게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뒤에다가 이렇게 옷핀 찌르고 다니거나 하는데. 이건 아주 딱 맞아요. 제옷 같이. 오, S/S 사이즈가 제 사이즈였어요. 오케이. 이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아주 잘산것 같아요. 다음, 다음 이옷 데님 오버롤 스커트라고 돼 있어요. 약간 멜빵 스커트고 데님이라 소재가 데님이라 약간 무거워요. 어, 원가는 25,000원에 팔리던 거고 할인해서 저는 1,200원에 샀습니다. 뜯어볼게요. 할것 같았는데, 역시 크네요. 이거는 약간 드래곤볼 18호 생각하면서 샀어요. 딱그 느낌이라서, 그냥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촬영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샀는데, 저한테는 지금 좀큰것 같아요. 근데, 어, 디자인은 예뻐서 샀는데, 앞에 보시면 단추 4개 포인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찡 들어가 있는 허리 밴드 있고요. 이 허리 밴드가 요 뒤에까지 쭉다 들어가고, 아래 이렇게 절개선이 또있어갖고 상하이 나눠 있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 있고 뒤 지퍼로 되어 있어요. 음. 이거는 뭐 데님이니까 소재 100% 면이겠죠? 일단 안감은 없고요. 코튼 100%예요. 속에 안단은 들어있네요. 안단 넣고 그 오버로크루에서 마무리 했어요. 티니앤코라는 회사 거래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이 멜빵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단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손바늘질로 해가지고 이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을 해놨네요. 음. 입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사이즈가 이게 M이라 저한테는 조금 큰 감이 있고요. 이 허리띠가 지금 보면 이게 버클이 이, 이, 있고 여기 고정 이 구멍에 뭔가 넣을 수 있는 그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막대기가 지금 없어요. 이이 이 구멍은 그냥 장식인가봐요. 이렇게 땡기면 땡겨지긴 하는데요. 그나마 이 벨트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매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겨울에 입기는 조금 얇을 것 같고 여름에 입기에는 소재가 좀 많이 두껍고요. 봄, 가을 정도에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겨울에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것도 가격 대비해서는 잘산것 같습니다 다음 옷 보겠습니다 이 옷도 어스뮤직앤에콜로지 거고 검정색 가디건이거든요 판매 가격은 원래 19,000원이었는데 95% 할인해서 저는 900원에 샀습니다 열어볼게요 되게 부드럽고요 어, 상태 컨디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제 원래 분홍색으로, 연분홍색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 무슨 자격증 따려고 주말에 그 학원 같은 데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가다가 신호등 있는 데서 이게, 이 옷이 이렇게 가방에 걸쳐놨었는데 이렇게 수르륵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떨어진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학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거 봤다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집어갔대요. 그래서 잃어버렸었는데 어, 우연히 이 사이트에서 동일한 지금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른 걸그 보게 돼서 바로 구입하게 됐어요. 지금 소재는 이게 되게 부들부들한데요. 어, 사이즈는 S고 아크릴 67 나일론 25 앙고라가 8%네요. 앙고라가 좀 들어있어서 좀 부드럽나봐요. 이게 모랑 앙고라가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조금 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제가 속에 그냥 티셔츠를 입어서 이런데 그냥 이렇게 걸쳐줘서 입어도 괜찮고요. 잠가볼까요? 단추를 좀? 이렇게? 티셔츠처럼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스커트 입고 이렇게. 지금 속에 원피스 입어하고 좀 볼록볼록 하긴 한데 이것도 저는 어,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옷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옷은 이 옷이고요. 이거 스커트인데 어, 체크 스커트거든요. 이것도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 구매를 했고요. 이 소재가 마가 섞여있어갖고 제가 구입했어요. 어, 바로 열어서 좀 드릴게요. 밴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짱짱하고요. 밴딩이 이게 센치가 얼마 안 돼요. 저한테도 콩 맞을 것 같고요. 길이는 많이 긴 편. 제 종아리까지 와요. 어, 그리고 겉감은 좀 되게 얄포름하고요. 여름옷이라서. 안감은 좀 길이가 여기까지만, 요,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네요. 뒤집어보면. 안감은 그냥 이렇게 다오다 썼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여름옷이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안감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비침 없으면 굳이 안감을 놔둘 필요는 없을 듯? 아 그리고 이게 주머니가 있나봐요. 지금 안감에 주머니감이 보이네요.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해볼게요. 섬유 혼용은 음, 마가 43%, 레이온 35%, 폴리에스테르 22%고 안감은 폴리에스테르가 100%예요. 어, 겉감 소재는 나쁘지 않아요. 마랑 레이온이 섞여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굳이 비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안감을 잘라 버릴 거예요. 그 봉자 t v 에 봉자 언니가 비침 없는 이런 스커트는 여름 건 특히 이 두꺼운 이런 안감 없애버리고 시원한 겉감 이용해서 입으라고 어, 그때 얘기해 주시는 걸 봤거든요. 아무튼 겉감에서 주머니를 찾아볼게요. 어머니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 허리도 딱 맞고요. 아까 그 안에 태그 보니까 S사이즈라고 돼있더라고요. 어, 허리 저한테 완전 딱 맞고 다리 길이도 종아리까지 딱 맞고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겉감 소재가 많아서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얘는 그냥 제가 구매 가격이 700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재가 마 소재 섞여 있는 거에 700원이면 아 괜찮다 해서 그냥 샀는데, 오이거는 진짜 잘산것 같아요.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주머니까지 있어서 한복 저고리에다가 입어도 될것 같고, 이거는 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옷? 다음 옷은 이 무해요. 뭐 빅 터틀 롱 니트래요. 얘는 그냥 얘도 쌍마이에 샀는데 요새 제가 몸이 그냥 좀 불편해지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니트 종류 대충 걸쳐입고 다녔었는데 니트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 차에 샀고요. 원래 판매가격은 19,000원이고 저는 할인가에 9 0 0원에 샀고 이게 모헤어가 섞여있다 그래서 가격대비 괜찮겠다 싶어서 샀어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화면에서 볼 때는 갈색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카키 느낌이 훨씬 강하네요. 그리고 소매도 되게 긴 편인 것 같고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거이 느낌은 아까 맨 처음에 입었던 그 핸드메이드 니트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요. 제가 그 핸드메이드 니트를 뭐 100%로 봐서 샀는데 뭐 100%가 왜 이렇게 까끌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 소재 볼게요. 아루 아, 알파카 50%, 아쿠, 아크릴 33%, 모헤어 10%, 나일론 7%예요. 이게 예, 그래. 알파카라 그래서 샀어요. 오, 알파카 50%.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재는 괜찮아요. 되게 따뜻하고 길이도 딱 맞고 한데요. 이게 목 있는 데가 너무 올라왔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 보이고 목이 되게 이렇게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네요. 아, 이거 디자인이 좀 아쉬운데? 이게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그냥 브이넥으로 입게딱 좋겠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이목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뜨개는 잘 못하긴 하는데 입으려면 얘는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따뜻하긴 해요 되게 가볍고 약간 까끌까끌하면서도 음, 디자인은 어, 이거 소재도 되게 괜찮고 가볍고 따뜻한데 목이 좀 아쉽네요 목이 이게. 얘는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 오만이 손을 빌려가지고 리폼 같은 걸 하게 되면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비슷한 비슷한 색상의 스커트와 티셔츠인데요. 이 스커트가 처음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트위드 스커트고 겨울 스커트인데 색깔도 나쁘지 않고 트위드라서 소재도 괜찮고 약간 샤이니한 게 들어가서 예뻤는데 이거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그래서 어이 비슷한 색상을 위에다 챙겨 입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색상의 티셔츠를 팔길래 이거 같이 사봤습니다. 소재를 좀 보자면 얘는 지금 중고라서 아무래도 이 소매 같은데 약간 보풀 같은 게 있어요. 그 중고 느낌이 좀 나는 애고 음, 만지기에는 면이랑 뭐 다른 게 섞여있는 것 같은데 아이 보풀감이 좀 심하게 있네요 얘는 야, 약간 중고티 너무 나는데 얘는 미스테리 워먼이라는 데 거고 약간 그, 그 냄새 나요. 어, 탕내라고, 탕내? 탕래? 탕내까지는 아닌데 약간 지하에 있는, 있었던 냄새 같은 거좀 나고. 섬유 혼용률은 폴리에스테르 96%, 폴리우레탄 4%네요. 어, 레이스 부분은 나일론이 43, 면이 32, 레이온이 25. 요, 레이스 있는 부분은 면이랑 레이온이랑 섞인거고 폴리스테로도 섞였고 이 몸판은 다폴리스테르에요아 어쩐지 쌌어. 그리고 이 스커트는 저렴해서 그냥 샀어요. 그 정장용으로 입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좀 이런데 앞에 보면 이렇게 좀 섬유가 많이 튀어나온게 보이는데 뭐 700원에 샀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보면 어, 다우다 썼네요. 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칠고리는 없고요. 주머니도 없어요. 사이즈 7호라고 돼 있어요. 웨스트 60 아, 근데 또 L이라고 써있네요. 53뭘 뭘 말하는 거지? 일단은 모가 49, 나일론이 39 폴리에스테르가 7, 아크릴이 5%예요. 그리고 별지라고 내있는데, 그거는 모가 67, 레이온이 33이래요. 근데 뭐, 700원에 이 스커트면 거저져, 거저. 입어보겠습니다. 여기, 치마가 여기 신경을 많이 썼네요. 후크가 있고, 똑딱이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보이세요? 후크, 후크랑 똑딱이가 다 있어요. 요 바느질 좀 신경, 허리가 네. 딱, 이거 지금 6 0 c m 예요 표시가 60cm가 딱 맞았어요. 이거는 주글주글 한 거는 그냥, 다림질하면 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티셔츠 소매가 약간 비숍소매처럼 이렇게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고 레이스가 있으니까 소매 디자인 자체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문제는 소재 자체가 폴리에스테르라 약간 그 보풀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서 중고인 관계로 그런 게좀 있고요. 어, 이렇게 입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입기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망사라서 지금 제가 안에 있던 티셔츠를 벗었는데 겹쳐 입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겨울에 입어야 되는데 좀 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거 소재 자체가 지금 다 이게 땀 흡수 안 되는 소재 얘도 지금 좀 두꺼운 소재 해서 꽉 끼는 거 입으니까 좀 덥네요 아무튼 뭐잘산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거 볼게요. 또 가격이 되게 싸서 제가 샀어요. 이게 원래 19,000원에 팔리던 건데 세일가 900원에 샀고요. 버스 뮤직 앤 에콜로지 거라서 산 것도 있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거의 100%였던 었 걸로 기억해요. 뒤에 뒷밴딩이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음, 있는 걸같고요 길이는 조금 긴 감이 있네요. 이게... 어, 저는 이거 여름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름용으로 입기에는 좀 더운 소재고 안감도 다우다라서 좀 더운 소재고요 폴리스테르 100%예요 그냥 싼 마이에 샀어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사이즈라고 돼있고요저한텐 되게 넉넉하게 잘 맞아요 편하게 잘 맞고 저는 이거 여름 스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다보니까 두께감이 좀 있어서 여름에 입기는 되게 더울 것 같고요 뭐 봄, 가을용? 겨울용으로 입자니 조금 얇은 것 같고 아무튼 좀 언제 입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다음 옷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마지막 옷입니다 이것도 스커트고요 가격이 원래 19,000원인데 세일해서 1 9 0 0원에 샀고 어, 레이스 스커트 디자인이 괜찮은데 900원이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구매하게 됐어요. 뜯어볼게요.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반짝이 단추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돼서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레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고급스러워 보여서 사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뒷밴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도 적당한 것 같고요. 뒤에 보니까 지퍼가 있는데 지퍼 안쪽에도 이 걸고리 해가지고 그래도 고급스러운 어, 바느질을 좀한것 같고요. 안부보면 안간 이렇게 원피스용 공단처럼 되어있는 아 공단이네요. 공단 썼네요. 안감도 괜찮은 거쓴것 같아요. 그리고 섬유는 폴리에스테르 97에 폴리우레탄 3%고요. 어새 거예요. 이거 보세요. 택다 붙어있어. 7,900엔에 팔렸었대요. 와. 로디스, 로디스포토? 로디스포, 로디스포토? 여기 브랜드는 그 일본 수입으로 해서 많이 보이는 브랜드인데, 야, 여기 거 치고는 되게 저렴하게 전 샀네요. 새 옷인데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고요 스커트, 어,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런 거는 주름 펴면 되니까 다림질로요 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프릴이 이렇게 달려있어 가지고 허리 딱 잡아줘서 다리도 조금 길어 보이는 것 같고요 상체에 비해서 어 소재가 약간 봄 가을 소재 같아요 여름치고는 이게 안감이 굉장히 두껍고 이거 겨울 안감이라서 겨울 아니면 가을인 것 같은데 어, 겨울에 있기에는 좀 추울 수 있겠다 싶고요 전 겨울에 긴 스커트 아니면 바지 입어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이거는 가을 봄 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새 옷인데 700원에 이걸 어떻게 제가 샀을까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 들긴 하네요. 가장 실용성은 없는데. 제가 치마는 안출 때만 입는 관계로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쇼핑 하울이 끝났습니다. 빈티지 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어쩌다 알게 된 사이트에서 세일을 해주신 덕분에 아주 저렴하게 여러가지 옷을 사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그 제가 산 사이트가 어게인유즈라는 사이트인데 그 세일 95%가 5일동안 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산게 한 3일쯤 됐으니까 세일이 한 하루 또는 이틀 남은 것 같아요.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얼른 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오늘 쇼핑 굉장히 만족합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